<웃음> 예, 지난 시간에는 그 국외명이 그 많은 것, 열, 열세 번째 사소한 잘못을 과장하는 것, 앞부분까지 <웃음> 그 우리가 토론적인 내용을 봤는데, <웃음> 이게 중심적인 내용은, 항상 그 섬기는 자로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섬기는 자로서 그 모습을 취해갈 때, 진, 진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이웃에게, 선한 이웃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나 권세나 그 외에 재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걸 권력으로 삼아서 군림합니다. <웃음> 사도들도 사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뭐 계속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그 인식하게 하기 전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기들의 지위를 높이는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는 뭐 우리라고 하는 그 자기네 그. 그 그 직임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 이제 갇혀서 그 세상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섬기는 자로서 자기, 위, 자기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중간중간에 사실 계속 그 사도, 사도들의 그런 행태를 주님이 보시고서 계속 깨우치시는 말씀을 하셨죠.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소자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음> 그리토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결코 상대적으로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도들이 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덤비는 걸 보고 금금마하게도 했잖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처럼 그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이들은, 그, 이제 원체로 뭐다 태어나는 거지, 뭐 원체를 안고 태어나는 거지만, 자범죄 속에서 그, 그, 어디, 그 부패가 쌓이기 전에는 그래도 좀 단순한 데가 있고, 그렇게 사특한 게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뭘 그렇게 복잡, 뭐 어려서부터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경험해가지고,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어, 뭐, 어, 마치 아이 어른처럼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그, 단순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그런 아이들의 그 범죄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 그렇게 깊지 않아요. 자범죄로 보자면. 그렇게 사특하지 않고. 근데 어른들은 얼마나 사특합니까? 나이가 먹은 대로 사특해요. 그릇되게 살아온 만큼 사특해요. 복잡하고, 아주 혼란스럽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뭘 지적하고, 뭐 이렇게 고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상대적으로도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좀 먼저 받아가지고, 그 나이에서 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뭐누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제어하고, 그, 압박하면 아이들이 그 힘들어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것은 정상한 거지. 주님의,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듣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사특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욕심부리고, 탐욕적으로 뭐, 자기 죄를 숨기고 뭐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질서도 두려워하고, 예? 어른도 두려워하고, 그런 면들이 있죠. 이 어른들은, 이제 정상하게 그 자, 자라지 않은 어른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지적하는 거는, 그거는 엄청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아이 속에 그런 선한 일이 나타나면, 아, 주께서 좋은 결과를 내시고 일반적으로도 잘다 알지 못할 때에라도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누리게 하신다. 그런 걸 보고 배울 줄 알아야 되죠. <웃음> 그런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이 그러니까 그런 그 죄에 대한 안목도 자범죄에 대한 안목도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 이게 언어가 고쳐지는 거예요. 생각이 고쳐진다. 내가 뭘 주장해 가지고 뭐할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걸 알고 그 이제 어디서나 마찬가지. 범죄한 게더 많으면 더 입을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관용을 베풀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남한테만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사소한 걸 부풀리고 자기 죄를 은폐하고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주 의, 의, 남의, 남의 하는 일을 다 의심하고 다 사실은 그, 그 많은 것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 바른 인간상과 사회적인 관계를 주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상을 주시려고 하고 그 충만한 대로 나가게 하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위에서 다 그래야 돼요. 내 아는 지식이 지, 지식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게 나를 움직이고, 내 가, 슴을 뜨겁게 하고, 그래갖고 내두 발을 움직여가지고, 가서, 어, 이제 손을 내, 보, 보일, 주님의 손으로 내 보일 자에게 보여야죠. 그게 사실은, 그더 급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죠.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부, 그것들이. 근데 그런 걸 못하면 입을 다물어야 돼. 그거 진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구개명을 그냥 그냥 스스로 다 허물고 있는 거예요. 구개명을 저 구개명의 순종용의 내용을 이 개명은 칼빈이 이제 원래 이제 칼빈이 그 얘기를 했는데 칼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금령이잖아요. 뭐 명령은 두 개밖에 없고 안식일 지키라는 거하고 부모 순종하라고 하는 게딱 두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거든요.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근데 하지 말라인데그 칼빈이 그 얘기를 했대. 그 반대, 오히려 더 사랑하라고 이웃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이웃의 물권, 이웃의 그 생명, 이웃의 가정, 이웃의 그 인권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라. <웃음> 이그하하라 그 하지 말라에만 갇혀가지고. 안 하면 나는 의인인 걸로 생각하면 그건 이제 바리세인이 되는 거죠. 철저히 바리세인이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주님의 그 나자지심과 섬김의 본을 쫓아서 그걸 실행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토와 함께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한 분자로서 정상하게 자랑하는 사람이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사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로만 이론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웃음> 이신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신론 이신론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뒤에 물러가 계신 하나님 그분은 한가한 하나님이에요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가한 하나님 그그해 놓고 간섭 안 하시는 분. 그그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위해서 세바니 뭐 순교할 때그 일어서서 보고 계시고 다 살피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그런 시각에서 그 살아가야 이 이제 구개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진짜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위치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십계명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팡세팡세 누가 썼죠? 예? 파스칼이요? 예. 그, 그, 파스칼이 서른아홉에 죽었어요. 근데, 서른아홉에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그,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게 실로 박아놨다 그래요. 아, 숨겨지게. 근데, 죽고 나서,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내용이 들었었냐면 그 파스칼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방세는 사실 그 본인이 책으로 꾸면서 저기 음. 낸 것이 아니죠. 그 유족들이 그것을 그 책으로 꾸면서 낸 거예요. 거기에 뭐 이제 기독교 변증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 서른아홉에 거기 이제 여러 재미있는 저기 그런 명언들도 많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그백 100권 읽을 때 읽, 읽었죠? 팡세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팡세라는 말은 그냥 생각이란, 생각, 생각들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 참, 가장 낮은 미물이지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장 우주에서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자기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 이게 비참함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바로 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응. 그런 고백이 그뭐 굉장한 심리학자고 굉장한 철학자고 굉장 그 나이에 굉장한 그런 말들을 했는데 결국 그그 그 안에 그 내면에는 진짜 겸손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응. 그 다시 그 스폴전도 그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건 모르겠는데. 스펄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칼빈주의 외에는 복음이 없다. 그리고 사람은 남면서부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로 태어난다. 그게, 그게 아주 정답이죠.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 가운데 범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완성된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병행하면서, 그 일, 주님의 그 복음의 빛, 부활의 생명의 빛을 잘 드러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이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 안 갖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진짜 이웃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웃에게 부풀리거나 아첨하거나 예? 은폐하거나 뭐 자기를 은폐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말을 한다. 정상적인 시각으로 정상적인 말은 주님이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그, 그,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지정의가 완전히 흐려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지정의가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아직 다 완, 완성의 세계 속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거 있지만 여기서부터 그 천국의 실질을 누려가야죠. 실질을 누려가야 그 언어, 생각,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런 쪽으로 움직여 가야 이제 우리의 존재에 당위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이제 보이러 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들으러 오고, 보이러 오고. 그,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주님께서 내게 결과 내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롭게 받아서 가고, 그리고 또 그걸로 힘으로 한 주를 살고, 이 그것이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져야 되는데, 이게,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잘 배워야 되는데 이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즐겨서 사실 소유문답 일문에도 즐겨서 주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그 그분 한 분만으로 좋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이제 그래야 그게 모국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국 청국 언어를 쓰고 청국의 생각을 하고 청국의 말을 하고 청국의그그 그 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이 그 천국 언어를 쓰고 천국 마,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도 그게 여전히 남의 일 같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어, 이제 정상한 위치에 서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웃음> 주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겠죠. 오늘 그 이제 이어서 사소한 잘못을 과장하는 것부터 또 보겠습니다. 13번째 항목.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아까 이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이, 그, 들보 있는 사람이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부분,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를 높여서 형제와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눈 속에 들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들포잖아요. 들포 아시는가요? 한옥의 그 대들포, 그 이렇게, 저기, 저기, 누구야. 소영인의 옛날에 살던 집고 그 은행나무 들포 이렇게 있었잖아요. 두꺼운 거. 제일 그, 제일, 무게를 잘 감당하는, 그, 제일, 영어로는 빔이에요, 빔. 빔. 여기, 여기 이제 건물 지었을때 이게 빔이 다 들어갔잖아요. 저런 게, 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볼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안 보고 그런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봅니다. 자기를 이제 애초에 지금 높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아서 늘 자기는 훈수 두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자기를 높여가지고 훈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를 철저히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차,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키가 있는 것을 그 아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살피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 같으면 어쩌다가 형제의 잘못, 작은 잘못을 보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더큰 잘못이 생각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 하던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적인 진리라고 했죠. 수영 제가 이제 가끔 운동 비유를 하는데 수영에 대해서 이론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물 속에서 그거 하나 그 이론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그 그 이론이 전혀 자기 자기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요. 그그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팔적기서부터 발차기서부터 뭐 숨쉬기 몸몸 수평 뜨기 이런 걸다 이제 고려해서 그 다. 염두에 두고 있어도 그게 내 몸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물에 안 떠지거든요. 예,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것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누구를 훈수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누구죠? 수영 배우는 사람한테 옆에서 이론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내 이론을 아는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물 속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정작 물난리가 나면 그 사람은 빠져 죽어요. 이론만 아는 사람은 빠져 죽어요. 그게 이제 그들포가제 속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수영도 못하면서 수영 열심히 배워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거 틀렸다고 그러고 에? 정치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책, 책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사감정을 넣어 가지고 함부로 이제. 사람 대중들의 그 얘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그 어떤 얘기를 해버리고 단죄를 하고 논죄를 해버려. 이 사실은 그 겨, 자기를 굉장히 높여서 그렇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봐가지고. <웃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할일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다니는데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지니까 과연 잘못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걸 떠버리고 그걸 바로잡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들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라 하시고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들보를 빼낼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눈 속에 들보를 들여다놓고서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이 심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티를 빼내려다가 오히려 멀쩡한 눈을 상하게 할것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서 사소한 잘못을 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어린 아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소한 어린 아이가 사소하게 하는 거를 어른이 자기 죄그 그 살아온 죄된 생활로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막 얘기를 해버린다고. 이그 그거는 절대 그 제대로 지도하는 게 그게 과장하는 거예요. <웃음> 사람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잘못을 굳이 잡아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에서 해결하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 경범죄를 저질렀으면 경범죄에 해당한 정도로 판단을 하고 도움을 오히려 이제 도움을 줄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는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법이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에게 심각한 에게는 문제니까 경우에 맞지 아니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웃음> 자기가 자라올 때. 전하이 때한걸 생각해 보면, 사실 할, 할 말이 일수 있는, 그, 별로 없어요. 전하이 때 내가 뭐 했지 생각해 보면,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척 생각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조금 성숙해지면, 자기가, 저, 얼마나, 여, 저, 실수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연약할 때, 자기 성숙한 자신을 기준삼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지 못하기가 쉽지 않,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가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의 부족을 볼때 겸손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연약했을 때 사실 자녀보다 더 연약하였을 수도 있고 부족한 초신자보다 더 부족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글을 주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께서 자녀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형제의 부족을 채워주실 것을 구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명을 쫓아서 당사자가 자기 자녀이면 부모로서 마땅히 할 일을 성신을 의지해서 행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교인이면 오히려 형제로서 깍듯하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악, 죄와 악밖에 없는 한낱 인생들이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혹 보게 되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더큰 잘못을 깨닫고 겸손에 처하는 것이 신자의 정당한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시몬을 탐해했을 때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탐해를 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그런 심정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냥 비난하러 끝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를 딱 마음에 꼭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꼽아지고 있다가, 이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딱 걸리면 "어, 잘 됐다, 요타 잘 됐다" 하고 또 그럴 줄 알았다고, 그냥 이전에 가졌던 것까지 다포부되는 그런 그런 거는 진짜 인신공격이거든요. 이게. 인신공격을 하면 그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신공격도 해도 겸, 겸손하게, 그, 뭐, 건설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이게 비판하는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받아요. 상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하는 땅의 것으로 그렇게 비판해도 하늘의 것으로 대응을 하면 그, 문제가 안 생기는데, 평소에,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그건 참, 그 파괴적이 되고, 아주, 저기,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난의 수준을. 그러면, 이제, 사소한 것그 이상의 과장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딱그 용서하고 지나갔으면요 지난 실수는 다 잊어야 돼, 포멸시켜야 돼. 그리고 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걸로 해야지. 그 지난 시절까지 끄집어가 돼가지고 이제 다 기억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쪼, 쪼는 거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못 쓰잖아요. 형제의 용서를 과실,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과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은폐와 변명과 축소. 죄를 기꺼이 고백해야 할 때, 열네번째 내용입니다. 죄가 드러나서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마땅히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고 그렇게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4번 28장 13절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드러나고 내가 누구한테 누구 돈을 가령 백만 원을 꽂는데안 갚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해야지 그 스쳐 지나가는 승객 범죄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탐 탐욕을 부렸든가, 탐심을 가졌든가 그런 거를 제가 그 이성 간에, 뭐, 어떤, 뭐, 그런 부정한 생각을 했다든가.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그게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간 거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이제, 주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뭐, 다른, 더큰 것을 위해서는 그런 걸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아 비판도 잘못하면, 교회가 막, 은혜가 다 무너집니다. 막 경계가 없잖아요. 이제 사람들 간에 생각의 범죄는 얼마나 그 저기 깊습니까? 그 생각의 범죄 경계도 마고 뭐다 왔다 갔다 하는 <웃음> 마음의 심연에서 복잡하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다? 드러내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도 사실은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드러나 구체적으로 혐의되고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가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런 일. 그러니까 뭐 사케오의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율법에 비추어서 그걸 그렇게 자기 회개를 했지, 무슨 누구 뭐 마음에 품은 것, 그런 그런 것, 뭐 어떻게 혐의를 지을 수 없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웃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제 뻔뻔하게 살면 안 되, 안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는 차원에서 그것을 주의해야 되고, 사람 간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걸다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사람 간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웃음> 사람이 자기 죄를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꺼져요. <웃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 <웃음> 숨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죄를 사람에게 숨기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는 사람에게 범한 것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미를 거슬러 행한 것이고 죄가 드러나서 국가법이나 인륜을 위반한 결과로 처벌을 받든지 당사자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변상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든지 아니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죄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최고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 앞에서 죄를 사람에게 숨기려고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처럼 죄를 범했을 때 죄의 형벌도 무섭고 그와 아울러서 그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끔찍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죄로 말내죄로 말미,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는지 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범죄한 그 것으로 형벌 받는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내 죄로 인해서 거룩한 몸인 교회가 얼마나 타격을 받고 거룩한 행진에 장애를 입었는지 생각하고 겸비한 심정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저 누린다고 해서 뻔뻔하면 안 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가 아들이라 여김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왔잖아요. 이게, 이게 뻔뻔하면 안 돼. <웃음> 늘 이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의 전진에 그 어려움을 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지. 그런 거는 그큰그덜 보는 그냥 놔두고.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윤리적인 것, 이런거나 이런 거뭐좀 이런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진짜 에, 뻔뻔한 거지. 응. 종이라도 종으로 종으로라도 거두어 주시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반할 게 없다 하는 그런 심정, 그런. 이 세리와 그 바리세인의 기도를 우리가 대주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찬송이 교회 범한 현실에서, 어, 돌이키는 자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보죠. 1 9 4조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1 9십사쪽이 <웃음> 절입니다. 아니 아니 삼 절입니다. 백구십사 <웃음> 쪽. w h a 신병 심 겸비한 태도로 주님 앞에 죄를 다하고 처분하시는 대로 겸손히 받겠다 할때 주님께서는 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웃음> 미운 앞에 예, 주시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이런 회계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실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론에 있어서 회계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계의 모습. 단순히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고 삶을 180도 돌려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그런 그 것이 있을 때 이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과 중생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게 선제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 할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아내가 뭐 아담 아담이 핑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결국은 여자한테도 책임정관을 하고, 하나님께 책임정관을.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 인생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못 살아. 이것도 핑계거든요. 다. 그건, 그, 제, 아담이 했던 핑계를 자기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한다. 이 벌써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 건. 누구에게. 뭐, 뱀이 꿰서 내가 그 넘어갔다. 저뱀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그게 다 핑계. <웃음> 이게 그런 사실, 사실이잖아요. 하와가 주워서 먹었지만, 이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게정상이요 그게 이제 하와를 탓하지라 그, 이전에 그래야 그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고 내가 범죄한 거고. 에? 나는 상관없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이,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 언약의 몰이잖아요. 그러면, 뭐, 뭐, 그걸,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반대표가 나가서 가위바위보에서, 다른 대표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졌으면 반이 진 거잖아요. 내가 진 거예요. 내가. 대표로 나간다는 거. 그런 의미. 아무튼, 그, 그, 그걸, 제 반장이 저 가위를 잘못 내 가지고 졌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고 내가 내가 증거라고 인정을 할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회개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죄를 범하는 일에 나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고 엄숙히 책망하시고 공유롭게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건 그것이고 나는 내가 죄범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처분을 기다린다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징계의 손을 거두시면 전에 원망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향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심지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그런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용서를 구, 구할 줄 아네. 니, 니가 팔아 하고, 잘못하고, 내가 둘 잘못했으니까, 나, 내둘 잘못한 것도 나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가 아니고요 내가, 둘 잘못한 것, 이건 진짜 잘못한 것이네. 오히려, 나, 내가 그렇게, 그, 여도를 잘못하는데 조금이라도 가담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도 더 되는 죄를 탄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뭐, 뭐, 백데나리온 이거 뛰어먹고, 나, 내 생명같이 여겼던, 내가 그 생명같이 여겼던 것을 다 취해 가도, 그건백데나리온밖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그, 그백대나리온 때문에 그 목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릴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일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웃음> 이게 그런, 이제,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하게 누려가야 될걸못 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모든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분쟁과 분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웃음> 그, 그, 그런 사람이 이제 정상한, 그, 음, 위치에, 하나님 앞에서 위치에 서고, 이웃에게도 참 좋은 그 이웃으로 서게 되는 위치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므로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 서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죄인들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처럼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상대방에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빌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이 관계를 이룬다는 거는요 진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마지 못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하나님께서 사화하고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 사화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화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회개한 심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 주님이 받아, 받아주시는 거예요. 상대가, 상대가 어찌됐든 그것은, 상대가, 상대가 잘못한 것은 상대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 사람의 속성을 발휘하는 데에만 마음을 둬야 돼요. 거기에 안목을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둬야지, 상대적으로 나가버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이제,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없어서. 그렇게,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웃음> 이 죄는 사실은, 그, 우리 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음, 굉장히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를 굉장히 이게 혀를 제어해가지고요. 이것 진짜 중생의 언어로 써야지. 아니면 나오는 것은 불의의불의의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그냥 <웃음> 쳐내는 소리를 아주 그게 그게 거기에 딱 천착돼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제어에.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논죄하고 뭐 은폐하고 사소한 죄를 뭐저기 부풀리고 뭐또 자기 죄를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떠내기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공로로 다른 사람,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며 살게 된 사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사랑 위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심정과 태도로 살도록 하나님과 거룩한 사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방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옛 계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의문으로 다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게 이제 그 단순히 그논제하라고 그리스도께 나가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새 생활의 지침으로 딱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의 십계명도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에 놓고 계명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을 시켜놓고 가, 가나안에서 그 구원을 누려가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거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그러니까 사실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것은 그 멀리 그리토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순종했다면 그것은 새 계명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들은 그 위치에, 아니었,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옛 계명이 된 거죠. 그게 이율법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 성취된 구원을 누려가면서 그 계명을 받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이게 우리의 조건적 계명이 아니고 정원 명령이 우리 우리 우리에게 진짜 천국 백성이 누려가야 될 그런 명령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 신정의 체계를 잘그 나타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잘 드러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